공국절에는 위, 위를 쓸수 없고, 네. 여기에 위를 네. 쓸수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네. 여기 시제는 항상, 아, 시제는 항상 현재. 그렇죠. 근데, 근데요. 네. 아, 잠깐만, 왜 이렇게 헷갈 아니, 근데. 네.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. 어디? 뭐, 나도 모르게? 아, 아니 너무 파고들면 음. 안 돼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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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V? 처음 쓴 게, 처음 쓴게 맞는데, 처음 쓴 거. 어. <웃음> 맞아요, 맞아요. 어, 어. S, 우드피 네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어, 그렇지. 그래서, 네. 이렇게 하면, 요, 과거죠? 네. 그렇죠. 네, 여기, 여 그러면, 우드가 이미 과거, 그 동사니까. 그렇죠. 여기는 동사 원형이 겠죠 그렇죠. 맞아요. 아. 그리고, 그렇죠. 요거는, 음. 네. 뜻이, 이게, 시대가 과거로도 뜻은, 지금. 그렇죠. 그게 키포인트군요. 미안하 <웃음> 지금. 네. 지금이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. 네.